안녕하세요. 아, 오늘 무창포에 왔습니다. 더해권의첫 방어 다운샷. 그래서 선사 타러 왔는데 당연히 껌모로 타러 왔죠. 오늘 올 어린 날인데 껌모 선장이 아들 남이도 데려오라고 해서 같이 무임승선하게 됐습니다. 아, 어제는 조항이 좋았다고 하는데 어제가 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칠물입니다. 금음이고. 껌모 조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오늘 열심히 해볼게요. 아들 나와. 어? 어 그래? 이따가 자, 껌몽어 촬영하겠습니다 네, 초대했어 학실에서 좀 씹어야지 아빠가 자리 잡아줄게 껌몽어 촬영합니다 자연 낚싯대 조심하세요 근로를 위한 낚싯대 조심하 저기, 낚싯대 아, 그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백길이 그 지나가다가 잠시,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럼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야 들어가 잔다 들어가자 아들. 들어가. 와 해무가 꽤 했네요. 오늘. 네 되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야. 자 오늘은 30% 통일입니다. 일0 조금 낮은 데서는 뭐 20% 정도 됩니다. 자 오늘. 자 파이팅만 하세요. 자 파이팅. 어 파이팅. 우리 아직 채비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을 하시면은요 다 올라온 다음에 고개요 하지 마시고 스티어 소리 더 주세요 아들 이거 잡고 있어 스풀 스풀 접고 있어 우리는 잠자는 시간하고 체비할 시간을 바꿨어 어우 법주도 3주보다 더 좋은건데 <웃음> 아, <진짜? 웃음> 어 아빠가 <웃음> 챙겨주겠습니다 해예게 예? 아,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웃음> 자, 저, 감사합니다 감사님께 어, 예. 인사드리고 아들 아, 저도 드래곤필 있는거 싹번 거 해볼까요? 아들 아빠 여기 이 자리에 게뭐 어? <웃음> 있으면 어어 치비를 사오 해야되죠? 예사오 그러고 축축 하나티 이거? 응자 어. 아들 사무님 드리고 배우 자. 껌모호에 사무자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사무자님 모시고 처음 타봤습니다 오늘. 근데 확실히 사무자님 계신 배하고 아닌 배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죠 이 광어다운 샷이 한번무당태 쿨탕하고 이제 한 번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아예 초심이신 분들 세분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껌모선장님이 든든하실 겁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자 오늘 장비의 스펙은 그렇습니다 묻지마 로드 6삼이 이번에 드래곤 튜닝한 거그릴 가져왔고 합사는 제가 좀 잘못 구매하긴 했는데 버릴 순 없으니까 막합사 사합 막합사예요 사합 막합사 0.8억 처음에 진입하실 때선상낚시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장비를 다 맞춰놓고 하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초보 때부터 중국 투자하지 마라 하고 중급 이상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좋은 장비로 하시면 이게 좋은 장비인지 뭐가 단점인지 초보 때 초심 때 알아가면서 이렇게 배워야 될 금쪽 같은 경험을 겪으실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요 뭐 물론 장비가 모든 걸다말해준건 아니지만 은 천천히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비를 맞추는 재미도 좀 하나씩 알아가시고 저는 그런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원투도 똑같아요 저희의 목표는 오늘 1인당 한 마리씩 이상 아들 잘 배웠어? 어와 응. 선생님이 자상하게 알려주시네 그러면 아들이 핑크를 했으니까 저는 뭘 해볼까 워터해로 자, 바람은 좋은데요. 물이 제대로 안 갑니다. 저한 15분 정도 이동하겠습니다. 네. 안 가니까 바로 이동한다고 하네요. 어, 어. 어 오케이. 그렇게 핸들을 감아놔, 줄을. 이렇게 감는 게 아니고, 어. 아들. 봐봐. 이렇게 해서 이 줄을 맞춘 다음에 다시 탁 하면 이게 안 풀리겠지? 여기다 이렇게 한 바퀴 아 하면 되는 거야. 뭔가 긴장감이 있지 않어? 어, 약간 있어. 아까 약간 뭔가 나진 거라. 어, 그랬어? 어. 자, 드랙 조정이 미세하게 되게. 자, 됐습니다. 아, 오늘은 드랙 건드리지 않겠어. 아들, 풀러 이제. 어? 삐 소리 나면 하는 거야. 그렇지 놓고 어, 우 잘하는데 <웃음> 자삼무님이다 케어해 주십니다 저 후미쪽에도 그 초심이신 분들 도 모셨는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케어해 주시네요 꼭. 자 입실이 퍽 오면요 한이 히트 히트 3초 정도. 예, 네, 히트. 와2초3초 정도. 이따가. 아 점프 히트는 하나. 안녕하세요. 하세요 광호도. 광호야. 오 사자는데 있다. 오 괜찮아 사이즈. 사무장님 몸 색깔이 뭐예요? 핑크요. 핑크. 핑크. 예. 아빠, 시도했어, 오 핑크 첫방 나왔습니다. 핑크. 자 바로 바꿔야죠 핑크. 아들 핑크 잘 자랐네? 포인트가 되게 좋은데? 바닥도 되게 좋고. 올해 첫 광어. 히트 하시는 걸 보고 시작합니다. 아들하고 또 같이 오니까 이게 또 느낌이 다르네. 어우, 사이즈 좋아. 오, 아들. 아들도 한 마리 잡게 될 거야. 오, 오짜야, 오짜. 오자, 처음부터. 오십. 아들 할수 있어. 아이 나 이거 또원 잘못 끼웠다고 혼나는 거아니야 <웃음> 아이 나 이거 잘 안되지 빨리 보여주지 말고 <웃음> 오늘, 얼른 얼른 집어넣어야지 어이팅 파이팅! 네, 아들 두 손으로 해 다운샷은 추가 무거워서 한 손으로 하면 되게 나중에 팔이 아파 팔 안아픈데? 아 해봐 아들 오늘 8시가 넘게 해야돼 어, 지금은 안아파도 두손으로 해야돼 바닥이 안찍혔어? 너무 들었나봐 어, 너무 들면 안돼 가끔 바닥에 닿을 정도로 살짝만 들어야돼 아까 어. 우럭이나 놀래면 고톡톡한다고 어 선장님은 우럭 싫어해 우럭 잡으면 막 뭐라고해 <웃음> 아니 통하우쳐 바닥거종중에 바닥에 있는 물고기중에 입질이 제일 시원하게 들어와 진짜 오랜만에 광따 백만년만에 자 한번.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깜짝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잡으시는 광어 조사님께 원뽕떨 드리겠습니다 오이야 대답하시는 분께 만드려요 <웃음> 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달봉이 아들이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꼭 당첨되시길. <웃음> 야 지금 잡은 거 소용 없어 엄마 다섯 번째 잡아야지. 아, 그냥 잡고 <웃음> 어 그래 마인드 좋아. 3 4일 전에 얘기했더니 들떠가지고 지소운 우럭 한 마리 잡는 거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소운을 광어로 바뀌었습니다. 야 가만히 집중해야지 막 이렇게 바라면 안돼 이겹룰 스타일이네 <웃음> 다시 들어갈게요 살짝 더올라가면다 이번엔 어 아, 포인트가 야 오늘은 되도록 이런 지형의 바닥을 많이 다닐 겁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저 외원도나 화사도 이런 데보다 아직 수월 안올렀던데 거기 아직 수월 많이 올렀습니다 뭐지? 핸드 사이즈도 물론 있긴 는데 이것보다는 어 지금 첫수 나온 것도 사이즈 되게 좋네. 51. 예. 아 얼른 수정해야지 이거 검모 보면 또 뭐라고 하지. 아들 높이가 조금씩 변한다. 바닥은 계속 읽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냐아냐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아 오늘 뭔가 찾는데아 바닥이야 바닥 진 네. 어. <웃음> <웃음> <자. 웃음> 아빠한테 았는데야진짜자 아, 그 스폰 <웃음> 조금 저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스나이퍼 곡도 물탈줄 알았더니 전혀 안 타네요 바닥 찍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3 0보 33호, 4 0보 이렇게 있습니다 선상용도 언제? 지금? 어 그래 알았어 자식이 포인트 세번을렸는데 벌써 다리 아프다고 들어가려고 하네 <웃음> 저 오늘 서로 같이 화이팅 해주기로 했는데 짜식이 아직은 들켰나? 네,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네. 그 애기랑 낚시 한번 와서. 아, 오래 못 버티. 아, 히트! 와, 또또 잡으셨어. 아니 같은 핑크인데 예, 왜? 내가 따로 계셨네 이야, 참나. 강어만 두 마리 잡으시네. 이야. 엄만네가 들어가니까 잡으신 거야. 어? 네가 들어가니까 잡으셨어. <웃음> 아들, 열심히 해야 돼. 지금이라도 돼? 어. 나 근데 좀 다리가 좀 아들, 이런 걸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해. 대신에 누구 지나다니실 때는 바로바로 바로 일어나서 피해드리고. <웃음> 어, 뭐. 아, 10cm 작네. 밴드이잘 나오네. <웃음> 맨 뒤에 또 히트 아들 우리도 잡자 나도 잡고 싶이 웜이 아니야 이 웜이 아니야 컬러를 바꿔보겠어 너무 깊게 박으니까 밀렸죠? 어, 오케이 오우 오케이. 이번에 잘 됐어 약간 조금 이긴 했지만요 오 햇볕도 잘찌고 좋아 아주 또 이트요? 오호 또 이트인가 봐요. 자 현재 현재 네 마리 자 이번입니다 이번에 이벤트 아 그러네 네? <웃음> 다섯 번째 아들 이번에 잡으면 봉돌이랑 모험 주신데 미걸림 조심하시고. 정신없어요, 지금? 열을 타고 넘는 건제 특기인데. 근데 특기기만 해. <웃음> 걸렸어, 이런식. 에이, 뜯겼어. 브로터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막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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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5일이니까 55. 오늘, 오늘도 꽤 나올 것 같은데. 잡으신 분들만 계속 잡고 계십니다. 아니, 전왜안 나오지? 자, 돌고 돌아서 다시 핑크. 채비 하나 뜯겼고. 전 사실 우럭터가 되게 좋거든요. 여 타고 넘으면 짜릿한 좀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반찬은 오십. 물잘 간다. 우로 같에우 우로. 오, 광, 아이,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야, 봉돌줘 에이, 씨어 아, 우럭 나왔어요. <웃음> 이벤트 지났어요? 아, 저런지. <웃음> 아까 그릴 <흐릴> 때였어요? <웃음> <정말> 항상 그러더라, 저 <웃음> 아니, 아빠 이게 챔질 안 한다고 막 혼나가지고 엄청나게 챔질했거든, 광원 줄 알고. 아, 이야, 뭐 포인트인가? 배들 왜 이렇게 많아? 아들 화이팅! 화이팅! 선태요, 선태요, 자자자자, 이거 장갑 좀채워 장갑. 어, 그렇지. 낚시할 때 너풀 너풀 거린 거 있으면 위험해. 어, 이제 잘하는데? 자, 물색이 조금 탁하네요. 자, 일크 중간. 뭐야 주간? 광은가요? 아 놀래미네. 대한제도 나왔네. 아들 놀래미도 나온다. 놀래미도 잡자 우럭도 잡았는데. 화이팅. 아빠 뭐네개한번 네가 먼저 잡으면 아빠가 뭐 동락장 뭐. 제가 먼저 잡았는데 뭐. 어 내가 먼저 잡으면 어 게임기 때침 사줘 어 엄마.. 저 뭐야 엄마한테 얘기해 <웃음> 엄마한테 얘기해 그 내기야? 아니야 뭐 <웃음> 엄마한테 얘기해 아니 아빠가 사줘야지 아빠. 아니 아니야 이 내기는 사무장님께서 제안하신 거기 때문에 어 아, 아빠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 <웃음> 아빠 어, 안돼 안돼 아 페이트 광호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광어야. 아들도 분발하서새우라 몸을 잘 세우, 세우고 해서 잡으세요. 다세워도있고 여기가 무슨 섬이라고 하던데? 섬치기 하네요. 홍치기라 단차를 조금 올릴걸 그랬나? 아들 자람물 우럭 나온다 어? 섬 가까이 붙이면 우럭도 나와 바닥 끌고 다니면 안 돼. 어? 사, 들고 다녀야 돼. 나도 어, 여기 바닥 굉장히 거칠어. 산봉아 미스 이초 이따 챘거든 형화는 살살 채는겨 야 챔질 안한다고 막 물어볼 때 언제고 팍 쳐서 쏙 바이트 났으니까 무 뽑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 뽑듯이 다들, 챔질할 때쭉 그냥 올려. 알았지? 어. 어. 이만큼 올려, 이만큼. 와. 우럭 큰 걸로 왔어. 사짜 아니야, 사짜? 개울어, 개울어. 사짜네? 어. 미끼, 미끼, 미끼 뭐지? 선장님! 뭐요 개울어. 아니아니 아니, 미끼 무슨 색깔이야? 어, 몰라 어 뭐였지? 멜론 워터멜론? 멜론. 그럼 아들도 괜찮은데? 아들 우리 광어 필요 없어 저런거 잡아 알았지? 아들 알았지? 시가다 시가 이거 <웃음> 와 사자 넘겠는데 이거? 아 사자네 아들 우리 우럭 창피하다 화이트 아 어, 화이트? 어네 선장님 나도 하나 왔어요 나 우럭 같은데? 어 아니다 오 좋아 오 여기 강어가 맞췄구나 왔어. 응? 예 야 아들 그래도 우리 같이 먹을 수있었마 아빠 느낌이 어땠어? 어 그냥 와서 턱 쳤어 오자 후킹이 제대로 됐죠? 한 마리 했습니다 한 마리 사자 조금 빠질 것 같은데? 어 사자는 되겠다 야야야야 와딱 사자네 오 오우 사십사 사십사? 사십사 쇼파이트라 하더니 한마리 했습니다 회의 한사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 텅! 했어! 뭐? 텅! 텅! 아빠 어 진짜로 게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이건 밑걸림이 아니야 하고 느낄 수 있어 뭐 세게 빵이 친게 아니고 와서 텅 하고 쳐 아들, 둘, 셋한다고 했어야지 아, 아, 바보 맞는데 그래 둘, 셋 하고 지금 천지는 좋았는데 야, 아빠가 딱 봤다 아. 그러니까 아들, 이게 팍 치지 말고 지금처럼 딱 좋았어 딱 어. 긴장하면 손해야 어? 점심 아니야 아직 어 아직 아니야 몇시 아직 멀었어 야 내가 아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탁 치더라고. 그러더니 이름이 깜짝놀고 바로 젠지를 하니까 저 파이트가 나고요. 잡아서 한번 해. 부가몇 자, 앞에 이트. 오, 이트. 이야 yeah. 나와 나와. 나온 거? 오, 이야, 좋아, 오자 되겠다. 오짜되겠어 오짜되겠어 얼마나 더 오빠? 어? 오짜라 오빠야? 어 오빠 어? 하에 채는 거야 아니야? 하나, 셋 어어 하나 둘셋 어, 어. 하고 쭉 뽑아 이렇게 멸치원 써보세요 멸치원에 지금 반응이 있네요 그냥 가만히 열어볼 아들 보도. 네. 오빠 아빠 가리는 거나 화장실 좀어 그래 어쩌네 어쩌. 아이 웜기기가 도대체 언제쯤 잘 될지 저는 우리 안간다 자 뒤에 얼른 식사하세요 아들 아주 그냥 기다렸던 듯이 그냥 아들 응? 손상밥은 말아먹는거야 그래? 아빤 이게 제일 좋더라고 아유 솜태 잡으라고 응. 고지해 줘야지 아. 아우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니가 했어야지 마 <웃음> 나도 오늘 꽝치나? 아니야. 꽝안칠 거야. 꽝치면 어떡해? 아. 아빠가 꽝치래요. 야, 너 꽝치냐고 물어봤지. 꽝치라고 한게 아니고. 아빠 꽝치라고 했잖아. 응. 아빠는 너보다 네가 더막 겁지를 봐. 야, 너 꿀맛이야? 진짜 맛있다. 너는 이제 반은 반은 낚시꾼이 된 거야 이제. 배위에서 먹는 밥이 맛있다거 아니냐? 천천히 먹어봐. 아, 맛있는데. <웃음> 잘 먹네. 밥 맛있어. 밥맛있어 아, 이거 페타로 다 와야 돼. <웃음> 얘가 오늘 손상 밥 맛을 처음 봤어. 그래? 환잔하셔야돼요 어, 아, 끝나?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거더 맛있어? 어? 솔직히 집에서 먹는 얘기해봐.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 요 그래 오케이 너! 너의 먹었으면. 저 찜! <웃음> <웃음> <웃음> 아유, 아빠랑 나또 와? 네또 오자 뭘 잡고 또 오자고 그래 인지 여기까지? 아니 너 잡으면 잡는 거 봐서 잡는 거 봐서 다들 너무 천천히 먹으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 아, 네, 괜찮네. 걱정하지 말고 빨리 먹어. <웃음> 어허허허허 아, <웃음> 아, <아니야>, 또... <웃음> 아, 밥을 먹었던 이니한테 늘하네요. 자, 10분 정도 이동합니다. 커피 한잔씩켜 하세요. 아들 이제 끊어야 되겠는데? 어. 어. 지 바로 <웃음> 야 끈질기게 먹는다. 끈질기게 먹어. 너야 네가 이러니까 만 아빠가 욕 먹는 거여 사장님 어, 이거 너무 매워요뜨워요매워워서 어? 좋아? 좋은데 너무 맛있어. 어 그래. 어차피 욕 먹는 거 많이 먹어. 똑같아요. 야 맛있더라. 예쁘시. 배너마 루즈 자리 <목소리> 조금 어, 남네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아들 모자 써야지. 어? 자 자연진일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했어? 잘 자, 먹었습니다. 들물상회는 제가 페이 뭐야? 어, 우럭이든 뭐든 히트가 어디예요? 이야, yeah, 아들, 봤지? 뭐야? 무릎. <웃음> <목> 야, 상새이기다야 참네. 아들, 꽝쳤으면서 재밌냐? 어우, 보 <웃음> 어? 그대로 있어? 짜 잡으세요 잡으세요 어어 그래도 하다 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아어어 어. 모르겠어 아. 자, 아들도 자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라고 놀고 있을 수 없죠 어? 아 아니 아니 입질했어 우럭인지 뭔지. 여기 있나 어. 아들, 저 갈매기 못 날라간다. 맨 뒤에. 파니씨, 선비 받아, 선비. 갈매기. 오늘상태가안 좋아. 야, 너왜안 날라가냐? 야, 아, 친것같 다친 건가? 와아 <웃음>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는구나 오 날개짓 하네 그쪽 벽이 아프냐? 신기하네. 네. 그러게요. 그것도 안 무서워. 응. 오히려 가까이서 친한 척하네. 야. 와. 아, 달팽이가 불가피했는데 처음 보는. 선택아, 손 조심해. 애기야너 이거라도 먹어야 돼. 뭐. 봤다 <웃음> 봤어 예, 날라가네? 아니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바보이 저 잡나요? <웃음> <참나? 웃음> 자 여기 5 6m 옆등 올라갑니다 자 옆등 시작했네요 아니 갈매기가 날개짓을 할줄 아는 녀석인데 사람이 툭툭 건드려도 안 가고 참 저런 녀석 처음 봅니다 히트 어우 근데 근데 광원 아닌거 같더? 어? 광원가? 오, 오 드래그를 쳐요? 그렇게 많이 풀지도 않았는데 어, 습니다 오호 야 큰건줄 알았네 <웃음> 네 아빠 아 분홍색이지? 어핑크야 <웃음> 자두 마리 야 우리 먹을 수 있겠어? 제가 게요 제가 게요뒤 뒤. 우리한테. 오 아들도 조심해. 갑자기 나오는 거야. 원래 광어가 살벌해. 우와 우럭 대박. 우리 우럭이랑 너무 비교되지. 왜 진짜 맛있겠지? 그럼 오늘 회는 배터지게 먹는거야 달봉이 좋아하는 우럭이네? <웃음> 야, 광어 좋아하는 두사람이 지금 무장포에 있거든? 어우 후킹 제대로 됐어 아, 이 시기에 달봉이가 광어를 세 마리를 잡어? 두 마리인데? 두 마리야? 어. 그아저 진짜 <웃음> 너환장하네 아.. <웃음> 저렇 테니까 꼭 아. 히트! <웃음> 뭐지? 우럭인가? 우럭이 우럭 그래도 모르니까 대기. 네 아 무럭이네 아, 이거. 아이고 이거 아니아니요 <웃음> 아니, 아니. 어. 고맙습니다 오 어, 아들 들었지? 무럭, 어, 자 막판 스포트 광어 둘, 우럭둘 아들 화이팅 우럭 잘나오네 아어아니 어, 우럭이야 우럭 우럭이야 우럭 우럭 내려시요 작은건데? 오오 야 그래도 왼방생은 나온다 아들 이리와 이리 저 바닥을 스치듯이 가 밖에서 뭐가? 바닥을 스치듯이? 어난 지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의도해 모르겠어? 의도를 알아? 바닥을 쿵 찍었지? 응 그러면 살짝 드는 거야 또쿵 찍지 말고 바닥을 쿵 찍고 살짝 드는 거야 또쿵 찍고 살짝 드는 거야. 또쿵 찍고 들고. 어? 들어 들어 가버 가버 가버 가버 가버 가버. 야 거기 뭐발놓는거 아니야? 왜 근덕시 그 때만 나오지? 잡았어. <웃음> 아, 들어들어, 가모가모가모 들어, 그래도. 가모가모가모 오, 야, 그래, 우리 괜찮다. 더더 더. 더, 더, 더. 더, 더. 어, 삼장님께 드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야 괜찮아. 뭐야. 회 먹을 수 있어? <웃음> 형대, 네, 사진 한번찍어세요 <웃음> 내가 아빠, 찍어줄게 사진 찍을래 아빠. 그래. 그래. <웃음> 한 마리 잡았네. 아이 야, 잡았네 여기가 명단 자리였네. <웃음> 어 올라가. 그러네. 아이, 지금. 아 찌거. 그렇 네? 그렇죠. 어손 내미는 건또 어디서 배웠어 <웃음> 지금 사무장이 <삼성이> 어떻게 <옆에 웃음> 배운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잡아야 돼. 자. 와 괜찮다. 술 잡았구. 아유 그래도 손맛 봤네. 와둘 가기 전에 꽝은 면했어. 그좋은명당 자리 지애비만 하고 말이야. 여에 참네 자걸자리야지 아, 못 됐, 못 <웃음> 참, <나. 웃음> 야, 광 자리가 어디 있어? 운이지. 아당 어, <웃음> 자리지. 네. <웃음> <웃음> 아들 손반 좋왔어어 어. 재밌었어? 응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한 마리 잡는다 우리 아들 사실 낚시는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야 즐기려는 거 오호 오늘 아빠가 아들한테 많이 배운다 어 근데 왜 갑자기 우럭 잘 나온다 여기 포인트? 그지 아들 아빠가 이, 이걸로 잡아보겠어 이게 단차가 어, 봉돌부터 바늘까지 높이라고 했잖아 그 이게 조금 낮았어 이게, 이게 조금 높았고 이건 한 60cm? 60cm 정도 됐어요 자 아빠가 이걸로 잡아보게 살짝 들어 이렇다 가끔 쿵 찍고 바닥에 느껴지면 다시 살짝 들고 우럭인가? 오 뒤에 히트 와 여기 우럭 잘 나온다 우럭봐 좋아 응. 맞아 어, 우리꺼에 넣어주시게 어? 주셨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또 오락인가요? <응>. 와잘 <웃음> 나오신다 거의 막판입니다 거의 막판이고 영화도 무록새마리 아들놈이 한,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손맛은 본것 같습니다 여튼 올해는 서해권에 이것저것 안 해본 거타이라바은꼭갈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르를 추가한 한치도 좀 가야 되겠고 할게 너무 많네요 시간에 맞춰서 원투낚시도 좀 다니고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어제 한 12시 치 자가지고 3시에 깨가지고 운전은 집사람이 해줬는데 이렇게맘 편하게 잠을 들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한 3시간 자고 왔는데 아들 녀석도 잠 거의 못 자다시피 비슷하게 하고 왔는데 얘기를 많이 했죠 오늘은 우리 팀이다 그리고 서로 격려를 좀 해주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좀 초등생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한 건데 꿋꿋하게 하는 거 보고 좀측근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여튼 건모선장이 어린날 선물 준다고 데리고오라고 해서 배를 같이 타봤습니다 전석은 우럭 한 마리 잡고 또 오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웃음> 낚시꾼이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히트라고 히트! 내네왔다 와 후미는 진짜 막판까지 여기서 입항하는 데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10분 거리 정도 걸립니다 참 잠은 퍼지게 자고 하기 생겼네 좀 굉장히 멀리 나왔어요 진짜 4,5,6물만 됐어도 물색이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하필 칠물이라 물 색깔이 뿌옇다못해 흙타물입니다 이게 여튼 뭐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아들내미 데리고 와서 물어한 마리 잡았지만은 재밌게 놀다 갑니다 어 다음번에 무창포를 오면 신주를 한번 타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저기 좀 많이 놀러다니겠죠 자 마지막 흘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다지만 하고 입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트레이트 후기에 껴보는 걸 해보니까 연습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시지 말고 뭐라고 할까? 연습이 없으면 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원 쓰고 버리시지 마시고, 다 쓰신 후에 가져가셔서 훅, 스트레이트 훅 미는 방법? 그걸 좀 연습을 좀 하세요.